네,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놀고 싶어도 놀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죠. 놀이터를 지켜라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조규민 센터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놀이터를 지켜라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아동의 놀 권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는 모든 아동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놀거리는 말 그대로 아들이, 아이들이 들아이 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동들은 지나친 학업 부담으로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의 놀이터를 지켜라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놀이터를 지켜라는 아동과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의 놀 권리와 놀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캠페인입니다. 초등학교와 도시, 농어촌, 놀이 환경 개선과 더불어 해당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에 우리 놀이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8년 넘게 진행을 해오셨는데요. 이번에 100번째 놀이터가 개장됐다고 합니다. 네. 놀이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100번째 놀이터는 송파구에 위치한 용마어린이공원입니다. 이곳은 마천동 지역 내 가장 큰 면적의 어린이공원인데요. 평소 놀이기구 수가 적고 시설이 노후화돼 놀이터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놀이터를 지켜라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지역의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 워크숍에 참여해 원하는 놀이터 모형으로 만들어 말표도 하고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은 마을 지도를 만들어 지역의 놀이 환경 문제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아동과 지역민이 함께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새롭게 놀이터가 개장을 했는데요. 다인용 그네라든지 높이가 다른 미끄럼틀, 대형 시소, 트램펄린 등 모두 아이들의 의견을 담아 친구들과 함께 놀수 있는 아동 중심의 놀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터는 우리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또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서 다 함께 만든 놀이터가 됩니다. 이 놀이터를 만들 때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아이들의 놀 권리 경우도 어른들을 따라서 이것을 배우러 가자 하는 것은 놀이가 아니죠. 놀이터 역시 아동의 놀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어른들의 공간에 덤으로 주어져 있거나 이마저도 어른들의 구상으로 만들어진 곳이 대부분입니다 놀이터를 지켜라 놀이터는 놀이의 당사자인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놀이기구에서 놀고 싶은지 놀이기구가 어떤 놀이터가 되길 바라는지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여 의견을 내고 놀이터 모형을 만들면 어른들은 이 놀이터가 구현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그렇게 디자인 설명회를 가진 뒤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놀이터가 완공된 후에도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직접 시연하면서 안전성 테스트까지 거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의견 반영입니다. 네, 이런 놀이터에서 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속해서요. 센터장님께서도 아동의 놀 권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놀 권리 아이들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네. 놀이터는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동의 자존감과 또래 관계의 질을 높이는 등에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이브 더칠드러이 개축 신축한 놀이 공간의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1.4%의 아동이 놀이를 통해 행복해졌다고 답했고 네. 90.2%의 아동은 놀이를 통해 친구관계가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놀이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게 성장하기 위한 수단이며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노는 게참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놀 권리가 잘 보장되어야 할 텐데요. 센터장님 보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 과연 잘 보장되고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한국의 아동의 놀 권리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세이브더출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 따르면 35개국 만 10세 아동의 행복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31위로. 전 세계 하위권이었습니다. 아, 네. 당시 연구진들의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제도와 과도한 학습 부담이 아동을 스스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도 만 9세에서 17세 아동청소년 중에 70.4%가 학교와 학원, 과외 등 공부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확대되기 위해선 놀이 환경의 개선과 함께 아동과 학부모 모두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도록 독려하고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아이들이 행복한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31위라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어, 요즘에 요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 보면 노키지존이 정말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놀이터,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차별 현상 중의 하나인데요. 노키즈존은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나 시민으로 보지 않고 부모의 일개 소유물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동이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문화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자아정체성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노키즈존으로 아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아동이 함께 공공장소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지역 공공놀이터는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놀이터를 지켜라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니까 참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에게 이것만은 꼭 말해주고 싶다 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동 자신이 삶의 주체이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동이 아동의 권리에 대해 직접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이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 사회와 어른들의 아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른이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운데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아동이었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 당연한 사실을 다시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게 즐겁게 놀 권리가 있죠. 또 아이들의 이런 권리를 지켜주는 게 우리 아이들의 어른들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